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음, 뮤잉 운동의 부작용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한 어,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대체 뮤잉 운동이 뭐냐 어, 뭐냐면 간단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코로 숨을 모시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턱이 떨어지고 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구강 구조가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턱 구조, 그 다음에 구강 구조, 어, 기도까지 모든 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정교합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어, 궁극적으로 가서 그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중턱이 생기기도 하고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 못생긴 얼굴로 되는 현상,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중심에 혀가 있더라는 거예요. 혀가 아을로 내려갔을 때 문제와 위로 올라 붙어서 입천장을 딱 지지하고 있을 때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훈련 이 이름이 세월이 흘러서 뮤잉 운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진화가 됐더라고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혀를 내고 이게 밀면 턱을 이렇게 빼요. 그러면 턱을 그거를 좀살 사람도 괜찮은데 하다 보면 하면서 이턱 관절이 쭉쭉 나와요. 그러면 이 과도한 운동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운동해서 인대가 늘어나. 그리고 턱관절이 너무 과하게 빠져나와 턱관절 안에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운동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하니까 내가 인대가 늘어나버린 상태에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또 한동안 고민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해서 만든 게 TSG라고 하는 이런 운동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은 입천정에다가 운동 볼을 해서 딱 끼우고 이거를 혀로 밀어 올리면 혀의 근육에 딱 힘이 가해지면서 제대로 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어...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하나 구하는게 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런 볼 형태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 사용할 사람의 그 입천장의 본을 떠요. 입천장의 형태를 이걸 눌러주라고 했으니까, 근데 누르려고 봤는데 이게 힘이 안 가지니까 이거를 본을 떠서 이렇게 딱해서 여기를 눌러주게 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어, 이 규격화된 이볼 형태를 적용하다 보니 사람마다 입천장의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아 모양도 안 나오고 너무 세기도 하고 너무 약하기도 하고 아 그런 뭐가 좋을까 또 자다가 새벽에 번쩍 눈이 떠지든 아 입천정을 본떠서 입천장을 형태를 그대로 여기다 구현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딱 만들었는데 훨씬 편해요. 이거보다. 편하게 운동하면서 혀 전체적으로 운동이 쫙 되니까 하루만 해도 여기가 힘이 쫙 생긴 듯한 그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헬스클럽 가고 나면 아막 가슴도 괜히 막빵빵한 느낌도 있고 그 물론 하루 이틀 해도 될일은 아닌데 어쨌든 느낌은 그렇게 있다.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묘의 운동은 음 이렇게 운동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묘의 운동은 그만큼 효과를 보려면 아주 긴 시간, 뭐 1년, 2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없고 괜히 과하게 하다가 턱관절 고정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론적으로는 옳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턱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상황에서 혀만 딱 들어올려서 이 부분이 올라 붙을 수만 있다면 리프팅이 된다면 아주 대박이라는 건데 그거를 해결을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운동법을 만드는 게 어떻게 되냐면 어 길게 혀로 누르고 있어요 최대한 길게 그래서 보통 한 10초 정도 눌렀다가 떼고 그 다음에 짧게 짧게 짧게 다시 길게 이런 식으로 음 박자를 맞추는 거죠 길게 한번 짧게 세번 그게 한 세트 그거를 10번을, 한 세트를 1 0번로 하면은 한 사이클. 한 사이클을 하는데 보통 한 3분 정도 걸려요. 네, 그러면 10 사이클 돌리면 30분 정도 걸리죠. 그래서 그렇게, 어, 운동하는 방법을 설정을 해놓고, 한번 시작하면 한 사이클 정도는 최소한 돌리자. 3분. 그거를 언제든지 10번은 채우고 자자. 라는 개념으로 했더니, 어, 이제, 어, 혀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혀 안에 지방이 쌓여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살찐 사람들 보면. 그래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빠지잖아요. 혀에도 지방이 빠져요. 그러면 은 혀가 줄어들어요. 혀가 줄어들면 막히는 게 훨씬 덜해지고요. 그리고 이게 올라 붙으면 혀가 이렇게 올라 붙으니까 뒤쪽이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가 넓어져요. 그러면 음, 일단 숨쉬는 게 좋아지죠. 평상시에도. 그게 좋아지면 이 거북목이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가 좁은 사람들이 자꾸 숨을 쉬려고 이렇게 내밀거든요. 그래서 거북목이 생겼던 게 숨이 쉬어지니까 이게 돼요. 그 다음에 호흡이 좋아지면 잘때 코골이를 훨씬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게 이중턱. 사실 나이 먹은 티낸다고 하잖아요. 이중턱이고. 근데 이게 부, 올라 붙어요. 근육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어.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문제 그냥 단순하게 뭐 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본을 떠야 된다 그 다음에 구강 모형을 만들고 그 구강 모형에다가 또 복제를 해서 입천장의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이 혀의 압력 혀의 힘을 생각해서 적정한 높이와 쿠션을 구현해서 이런 형태의 특별한 마우스 피스를 만드는 거죠. 형태는 아주, 어, 본인의 구강 형태고, 이 색깔은 아주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계속 착용한 게 아니고, 하루에 30분 정도 쓰는 거라서, 이게 달아 없어지면 뭐 교체를 하, 해도, 뭐 이게 이빨이 변형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습관 들 때까지, 여기가 교정될까, 까지는 집중적으로 하고, 그 후부터는 이제 유지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하지 않아도 된다. 관리는 일단 안을 때는 잘 씻어서 그냥 보관하면 되고, 뭐 소독하는 뭐 그런 케이스는 다 드리고, 소독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소독하는 거는 틀리 세정제 같은 거 있어요. 알약으로 된 거. 거기다 잠깐 넣어놔도 됩니다. 네. 재밌었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